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누리고 나눔에 지키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오늘은요. 주택임금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주택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듯합니다. 아무래도 팍팍한 노후생활에 주택임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죠. 또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컨대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일부, 일부 현금화해서 그것을 노후생활에 좀 이용하겠다라는 분들이 집을 내어 놓아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주택연금은 지금 현재 시설 기준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최근 상담 사례입니다. 60대 중반 부부인데요. 지난해 이분들은 지난해 집을 팔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 정도에 팔고, 현재 다른 지역에,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자녀들, 일남, 일녀가 그쪽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자녀들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3억 전세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다큰 자녀들 다 일남, 일녀 결혼했는데, 왜? 그쪽에 가서 살까요? 물론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 현실적인 필요, 바로 손자녀 돌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남편 국민연금이 60만 원 정도 나오고 두 분이 조금 소득활동을 하면서 월한 14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이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다, 생활비가 된다고 하고 물론 자녀들이 손자돌보미 비용을 용돈으로 조금 주겠죠. 5억 아파트를 작년에 팔고 올해 3억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목돈 2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주택임금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6 0대 중반에 손자녀 돌보미까지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려니까 몸이 고달프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주택연금 가입해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또 자녀 돌봄이 용돈으로 생활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전화를 해 오신 거죠.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역시나 해당 지역 자녀들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비싼 집일수록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5억짜리 아파트 사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얼추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주택연금이 가능하면 생활비에 충분한 주택임금이면 좋겠죠. 물론 생활비에 충분한 주택임금이라 할때 생활비가 다 다르고 또 집값이 비싸야 주택임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형편들은 다 다양하겠지만 이때 꼭 집값적 주택임금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 케이스처럼 국민연금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기초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한테 이분들처럼 자녀 돌봄이, 손자녀 돌봄이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아, 주택연금까지 추가하면 생활비가 충분하겠다. 이런 기준에서 생활비에 충분한 주택연금을 첫째로 가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한번 책정되면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체감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니까 돈가치 하락을 실질적인 하락을 쫓아가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려준다는게 어딥니까 그런데 주택금은 한번 딱 정해지면 안 올려준다. 물론 내가 조금씩 더 많도록 설계할 수 있으나 결국 내가 평생동안 받는 주택임금의 총액은 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첫 번째는 생활비에 충분한 물론 다른 소득을 감안해서 주택임금을 고려하시되 두 번째는 이 돈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주택임금은 계속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돈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별도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 케이스는 그래서 5억 아파트, 지금 5억이 전부잖아요. 3억 아파트의 이억 목돈. 5억 아파트 전체를 주택금을 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물론 주택금은 임 필요하지만 적절할 때, 제가 적절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속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지금 당장에 근로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라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적절할 때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3억짜리 정도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같은 가격에 아파트라면 주택금은 많아지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니까 자, 그 점도 조금 고려하셔서 조금 적절할 때 5억이 아니라 3억 아파트 정도를 매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조금 더 하시다가 정말 이제 일 못하겠다 할 때는 근로소득이 중단되죠. 그것을 그때 이제 주택임금에 가입하는 거죠. 보통 이제 3억 아파트를 주택임금에 가입하면 70세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나오니까 70세가 못되어서 주택임금을 가입하면 100만원은 안 되겠죠. 한 7, 80만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한 7, 80만 원 나온다고 치면 세 번째 국민연금. 지금 이분들은 60만 원 있잖아요. 60만 원 플러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분들 케이스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보덕의 70% 하이에게 지급되는 65세 이상 지급되는 것이 기초연금이고, 부부가 받게 되면 20% 감액이 됩니다만 지금 한 30여 만 원인데 1인당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7,8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면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또 몇십만 원 되죠. 여기에다가 이 목돈 이억, 이 목돈 이억을 월배당 상품이 한 5% 정도 받을 수 있는 월배당 상품을 한 1억은 정도 보통 자주 말씀드리지만 월배당 상품은 일단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은행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 배당의 상품에 한 1억 원 정도를 가입한다 치면, 연 5%로 따지면, 월로 보면 한 40여 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억 원은 은행 예금을 활용한다면, 어쨌든 이제 목돈 2억에서도 월 몇십만 원의 돈이 생기죠. 그래서, 1번, 이번 3번, 4번을 다 합하면 이분들은 주택임금을 활용하고 목돈도 활용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좀 대비하면서 생활비는, 기본 생활비는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손자녀 돌봄 비용 받겠죠. 자, 이것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주택임금 가입할 때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생활비에 충분한, 이때 생활비에 충분하다는 것은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 돌봄비용 등등의 다른 소득을 포함할 때 포함해서 주택임금을 어느 정도 가입하면 생활비가 되겠다. 이런 정도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임금은 돈가치 하락을 보존하지 못하니까 금융자산이 가능하면 금융자산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분들 케이스는 5억이 있는데 그 5억을 몽땅 집을 사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고 한 3억 원 정도 주택연금 2억 원 정도 금융자산으로 분산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생활, 주택연금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노후재정관리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이용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